아유, 하나의 니다 감사합니다. 대본도 가지 않아도 네네네. 아,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... 진행하고 자, 저희들은 5주년 축하파티를 하러 왔습니다. 아 맞아, 자, 우리가 연습일지를 받았죠. 아, 연습 아나 아, 어. 연습일지를 좀 연습일지를 받고 조금 막하니 생각하지 말고. 빅몬이 왔어요. 통장을 들고 왔어요 통장장? 통장. 통장을 들고 왔어요 통장 네, 장. 장 들고 왔어요 오 5천만 원 쓸게요 오주 주마다 주야 <웃음> 노동기 키 주식 사실 생각 있어요? 오, 이 비톤 주식 오 비톤 네, 주식 네. 하나 둘셋연 연마다 행복하게 해줄게 야 어, 자본주의 오이 잘 줬습니다 <웃음> 빨리 켜먹으러 가자 레츠고 여기예요. 어디로 가세요? 어디로 가요? 이가야 하죠 바베큐. 저는 개인적으로 미칠남보다 더 보기 힘들었어요. 왜냐면 미칠남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는 조금은 익숙하다 싶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정 어, 받았습니다. 어, 네 이번에 또첫 장은 저희 바베큐를 즐기면서 저희가 파티를 이제 야외에서 즐기는 건데요. 아까 의상보다좀한거 따뜻하고 한겨울에 바베큐를 즐기는 그런 대학생, MT1 대학생 센션입니다. 네! 네! 아. <웃음> 아. 이거 한번 하고 방구하자. 그래. 그래. 어, 방구 질줄 알아? 내가 그러니까 칠줄 아는데 그게 각도를 잘줄 몰라. 얘를 들잖아. 휴거를 이렇게, 하, 이렇게 하지 말고 아~ 어? 오히려 뭐, 이? 이거... 아, 아, 아, 안 돼. 아, 난 아. 어렵네 어려워요. 너무 어려. 왜가락지가과 지가 아게 아이고, 너무 어렵다. 제가 해보면은 단구장에서 장면밖에안 먹어봐서 그리고 음료수가 무한리필라 많이 먹었어요. 야, 한세야 다왜 어. 음. 멈춰? 멈춰? 나다 자네요. 어우, 요 어떻게? 아, 세준아, 서브. 자, 우리 가자. 자, 먹자. 야, 먹자. 먹을래요. 오늘 준비한 건 많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. 고기 연매가 다섯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고기를 다먹네요 너무 맛있어. 먹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날 지금 너무 행복해 빨리 해 형! 빨리! 아 돈까지 다봐야 돼? 돈은 다놀아보아 방울. 아, 진짜 둘이 친구잖아 하하! 미서 스윗하면 여러분들 트래블 해주시면 됩니다 예. 그래. 자 빅톤의 5주년 여행은 곧 끝나지만 앨리스와 함께하는스위트레버는 계속 됩니다. 친구트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제 저희 팬미팅 v 이 r 찍으러 왔는데 얘가또 빅톤의 월드투어 그 리얼리티 찍었을 때 왔던 곳이에요 대부도에 있는 그런 휴가지인데 두 번째로 오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즐겁게 오늘 VCR 촬영했던 것 같고 그 영상 롤링페이퍼도 병찬에 하고 있었는데 뭔가 병찬이 뿐만 이 아니라 또 그냥 우리 빅톤이 또 함께 이제 내년을 위해 서서히 다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해피하게 즐기면서 최대한 즐겁게 매 순간 했었,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어... 아침... 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, 그렇죠. 어, 스케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<웃음> 굉장히 사실 피곤한 컨디션인데 사실 그것도 잊을 만큼 굉장히 재밌게 촬영에 임했고 뭔가 VCR 촬영이라고는... 어... 많이 신나셨네요 예... 네 VCR 촬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펜션에 와서 촬영하는 VCR은 또 처음 이잖아요 맞아요 좀 자유로웠죠? 네 맞아요 저희 네. 고기도 먹고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<웃음> 재밌게 즐거운 추억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또 수빈이와 언제 제가 또 당구를 쳐보겠습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들 뭔가 진짜 그냥 놀러 온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희의 다가오 컴백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